네 안녕하세요 그예아뭐책좀 보다가 지금 몇시지? 아 12시가 넘었네 그 음,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에는 너무 귀찮고 그래가지고 예그 스크린캐스트를 정말 오랜만에 한번 올려보고 있습니다 어 그냥 중간에 뭐그 어뭐 어떤 준비 없이 지금 막한 거여서 약간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명령어 같은 거명령 같은 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 오늘 그 얘기할 부분은 그알 마크다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요 문서 포맷 문학적 프로그래밍 어떤 그 기법이 그 상당히 그 효율 효율이 있다는 거를 실제 업무를 하거나 교육을 할때 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재미로만 했었는데 실제 그알 마크다운이라는 걸 활용해서 그 분석 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 문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특히나 그 지난주 에 교육을 할때이알 마크다운이라는 문서품에 대해 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 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생 분들이 실제 R 마크다운 가지고 그러니까 R 스튜디오를 통해서 문서를 컴파일링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GitHub에 이 데이터를 예, 네, 올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 r 을 다루시는 분석가 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좀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GitHub이 뭔지도 아마 잘 모르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github에 접근해서 github 데이터를 패치해오고 그걸 가지고 rstudio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rstudio 프로젝트에서 rmarkdown 문서를 컴파일링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른 어떤 문서 변환 작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작업들을 조금 수행을 해보시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해를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 일단 rstudio 화면이 떠 있고요. 프로젝트는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일단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럼 여기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GitHub 데이터를 가져가겠죠? 네, GitHub 데이터는 배쉬를 git 이용해가지고, 배쉬셀을 여신 다음에, 음, 예, g 네. i 사용을 하려면, g i 주소를 알아야죠. 네. Dev, g i 명령으로 치시면, 예, 네. 그 데이터를, 마크다운 문서를 패치해오죠. 네. 정상적으로 이제 가지고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 s t u d 를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Project Existing Directory 들어가신 다음에 Work3에서 r d a t a m i n i n 선택 Create Project를 이렇게 하시면 뜨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어, 파일즈에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classification.rmd 파일을 보겠습니다.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했었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다운 포맷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new 해가지고 r m a r k d o w 포맷을 열어보시면 대략 그 어떤 마크업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문서를 만드는지 보실 수 있고요. 알코드는 이런 형식으로 넣겠구나 하고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헬프 파일도 MD 아이콘을 누르시면 레퍼런스 파일을 볼수 있어가지고 어 이걸 참고해가지고 금방 그 아주 보기 편한 문서들을 이렇게 알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편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어떤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마크다운 문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음, RMD 파일은 R 코드하고 마크다운 포맷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마크다운 포맷으로 일단은 바꿔야 다른 포맷으로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마크다운 포맷은 에, 이걸 이제 RMD 파일을 실제적으로 코드 부분을 분리해서 실행한 결과들을 그 마크다운 (RMD)가 아닌 마크다운 포맷의 문서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R 코드들은 컴파일하면서 수행이 되는 거죠. 아마 여기서 수행하다가 페일이 나면 아마 문서 제너레이션 실패가 될 거예요. 일단은 이를 위해서. 니퍼 패키지를 가져오니다 그니까 로딩 하시고 니트 클래시피케이션 r m 파일을 명시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죠. 결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아웃 파일로 클래시피케이션 md 파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죠. 예 여기 있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 MD 파일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코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코드 실행 결과들도 여기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럼 이제 플로팅 결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디 있을까요? 예, 이런 형식으로 Figure d i r e c 의 unnamed chunk 11.png로 링크가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림 파일을 링크하겠다는 어떤 마크다운 문법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피 i g 이런 이미지 파일들은 피 i g 디렉토리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다운 문서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프리뷰 html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형식의 html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세이브 e a 하신 다음에 다른 디렉토리로 좀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퍼블리시를 하게 되시면 rpub.com으로 이 문서를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제 여기에 올리면 그 문서가 그 공개가 되는 공개 주소를 받게 되는 어떤 그 문서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저는 rmd 파일로 rmd 파일로 RMD 파일로 이렇게 교환을 예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컴파일된 h t m l 파일을 알파웍스닷컴에 미리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사용자들이 교육생들이 미리 그 금방 교육을 하면서 바로 열어볼 수 있게끔 이제 그 안에 이제 코드도 있겠고 코드 수행 결과도 있겠죠. 그 동시에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rmd 파일도 오픈하기에 이르렀고 동영상도 촬영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md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md 파일을 만드는데 md 파일은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 슬라이드 형식으로 그 발표자료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msword 그 MS 파일로도 제너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포맷들이, 예, 이걸 기반으로 가능한데, 이, 거는 펜닥이라는, 펜닥이라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해서, 문서 예, 변환을 하는, 할수 있습니다. 마크다운 포맷에서. 예, 도큐먼트 컴퓨터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보시, 보시면, 보시면, 음, 뭐 이런 어떤 문서 포맷 마크다운도 있죠 마크다운 포맷을 뭐 이런 형식의 파일로 그 변환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서, 상호간의 변환 가능성을 볼수 있는 어떤 예, 그래프인 것 같고요 네. 뭐 <웃음> 이런 게 있고요 저는 이제 인스톨링 들어간 다음에 윈도우스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이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설치된 어떤 경로를, 바이너리 경로를, 패스를 걸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패스 걸어주는 거는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패스가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음, 커맨드 창을 넣으시고, 이으로 네. 제가 작업하고 있는 테리터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펜 a s s s 를 u r c e end 타임을 놓치고 output을 x u i o n u c x 이렇게 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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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폰 m d 파일을 파일 있죠. 어, DOCS 파일로 제너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예, 금방 예, 네. 그 에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예, DOCS 파일이 제너레이션 된 걸로 볼수있죠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형식으로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소스코드 하이라이팅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문서 그 ms 워드 문서로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 파일들은 크기 조절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이런 형식으로 그 조절 하는데 어떻게 필요하겠죠 이런 세밀한 부분들은 어, 마크다운 문서에서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조절을 하시고 어, 그냥 아웃풋 포맷들도 굉장히 정렬이 잘 나름대로 잘 돼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여러 문서 파일 포맷으로 예, 마크다운 문서에서 펜더블 이용해서 마크다운 문서에서 여러 포맷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RMD 파일은 n i t e r 패키지를 이용해가지고 또다 어, 마크다운 문서라든지 다른 포맷으로 변환이 가능. 합니다. 물론 이제 니터에서 소스코드 하이라이팅이나 그런 부분들은 예 대부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두 니터랑 펜덕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R스튜디오의 이 강력한 R 마크다운 이제 에디터를 이용해서 그 여러분들 이제 문학적인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어떤 그 굉장히 편한 기반이 될수 있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마크다운 문서의 효용성을, 문학적 프로그램 관점에서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익히고도 있었는데, 실제 이걸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면서, 문학적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쓰듯이, 문서화도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소스코드 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이 그 작업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예, 피부로 체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 목적으로도 괜찮게 활용을 했었지만 그리고 그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제가 문서 작업을 하는 건지 소스 코드 분석 소스 코드 작업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RMD 파일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참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이제 RMD 파일을 만들었는데 소스 코드는 따로 관리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소스 코드를 따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능들이 리터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프레시 i 이션 RMD 파일을 하시고 탱글 u e 를 하시면 이 RMD 파일에서 R 소스 코드만 뽑아가지고 알 파일로 만들어집 이런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만들어져있고 한번 열겠습니다. 어보 예! 이런식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죠. 굉장히 편하죠. 사실 문서하고 소스코드를 같이 rmd 파일로 그냥 그 작성을 해서 github이나 svn 같은 어떤 소스코드 형상관리 툴에서 그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따로, 이제, 소스코드를 음,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툴을 이용해가지고, 그 제너레이션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전적으로. 예. 뭐, 이런 굉장히, 그,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 r 스 t 디오하고 니터 그 다음에, p a 이라는 어떤 세 가지 소프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제가, 저 스스로도 어떤 일부러 분석 스토리라인을 만들지 않더라도 문서 작업을 해나가면서 이야기를 쓰듯이 스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코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설 증명까지 이렇게 이어나가는 어떤 이 작업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런 방식의 어떤 분석 데이터 분석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패키지를 이용해가지고 예, 생산적인 분석 작업을 할수 있기를 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